덤벼라! 어라? 나와 싸우겠다고? 내 상대라니, 안 됐군. 아쉽지만, 난 먼저. 좀더 빠르게! 자, 해냈어! 이걸 막진 못할 테니까. 날 막으면, 누구도 용서치 않아!